오늘은 인간 수명 120세까지 살수 있는 3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정보 공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수명 120세까지 살수 있는 30가지. 첫 번째, 마늘을 하루 1, 2알 정도 섭취하라. 5ml의 마늘을 섭취하면 체내 유의 화학 물질을 48%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암이나 면역 체계 이상,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기억력 감소,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라. 주 3회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산책은 적당한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를 늘려라. 정제하지 않은 곡물 음식을 주 4회 정도 섭취하면 암발생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뇌절증, 심장병, 암당뇨병 등이 예방에 효과가 있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토마토나 포도, 브로콜리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패스트푸트 섭취를 줄여라.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여섯 번째, 생선을 많이 먹어라. 생선에 많이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생선, 기름은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생선을 먹어도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일곱 번째, 소금을 적게 먹어라. 세계보건기구 1일 염분 섭취, 권장량은 5mg이다. 하 지나치게 짜게 먹을 경우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 여 번째, 적당량의 와인을 마셔라. 하루 두잔 정도의 와인은 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맥주보다는 와인을 마시는 편이 낫다. 9 번째, 하루 두잔 정도 커피를 마셔라. 하루에 커피를 두잔 정도 마시면 결장암은 25%, 담석은 45%, 강경변은 80%, 천식은 25% 파킨슨병 위험은 50-8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임산부는 예외 10번째 차를 많이 마셔라 심장병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1번째 체중을 줄여라 표준체중에서 1kg 초과때마다 수명은 20주씩 단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12번째. 무리한 체중 감량은 피하라. 살이 쪘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감량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열량 섭취를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13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라.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14번째, 아스피린을 활용하라. 아스피린이 실제로 결장암이나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15번째, 자주 성관계를 가져라.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리고 주세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열여섯 번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일주 세 차례 정도. 격렬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보험이 된다. 열일곱 번째, 담배를 끊어라. 어떤 수단을 봉원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열여덟 번째, 입냄새를 없애라. 식사 후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칫솔로 혓바닥을 문질러주면 입냄새 제거에 보험이 된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1홉번째 자주 웃고 노래를 불러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증이나 대인 공포증, 불안 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 물론 악기 연주를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이다. 20번째 노래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려라. 콧노래는 기도는 물론 콧속에 공기 흐름이 빨라져 충농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심지어 감기로 코가 막힌 경우에도 콧노래를 부르면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21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잠은 체내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수면 시간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다는 느낌 낮에 졸리지 않을 정도가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수면 시간이다 22번째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 복합 비타민제를 매일 복용하면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고 결장암의 경우 발병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23번째 피부 관리에 신경 써라. 강한 햇빛이나 차가운 공기에 피부를 잃는다고 한다.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를 사용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24번째, 치아 건강에 유의하라. 입속 박테리아나 치석을 제거해 잇몸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씹어 먹으면 얼룩을 형성하는 입소 박테리아를 예방해 치아를 하얗게 유지할 수 있다. 스물다섯 번째, 배 건강은 중요하다. 아내가 건강하지 사람은 아내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여섯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임을 인식해야 한다. 스물여섯 번째, 물을 많이 마셔라. 하루 물을 6잔 이상 마시면 2잔 이하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9리터 약 12잔 여성은 2.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27번째 침대 사용에 주의하라.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여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여통을 막을 수 있다. 스물여덟 번째, 셀레늄, 셀리늄을 많이 섭취하라. 갈치, 연어, 참치, 꿀, 새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은 노화 방지, 물질로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물아홉 번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 65세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함께 할 경우 치매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30번째, 직업을 바꿔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좀더 활동적인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지금까지 인간수명 120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48년생 맥스킴입니다 저는 유튜브 검색에 맥스킴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제 채널에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흥겨운 콜라텍캬발의 음악도 143개 종류별로 있으며 제가 노래를 불러서 영상 편집을 한 발라드 음악도 현재 151개도 있고 또한 브이로그 등 다양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향이 충청도라 충청도 음식을 만들어 영상을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육수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재생 목록을 보시면 공책처럼 분리해 놓았으니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과 녹음 편곡과 영상 편집을 취미로 하고 있고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과 동영상 편집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이 빨간 글자로 보이면 구독이 되지 않은 것이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